여러분 다른 포맷의 자막을 한 가지로 쉽게 통일시켜 보겠습니다. 우선 자막들을 선택해 주시고요. 글 내용은 바꾸면 안 되겠죠? 그 밑에 폰트를 선택해 줍니다. 사이즈를 조정해 주고요. 위치 값도 통일시켜 주세요. 정렬도 통일시켜 주고요. 색도 바꿔주면 이렇게 모든 것에 같은 데이터 값이 적용됩니다. 아 물론 이런 것도 적용이 됩니다. 아 물론 이런 것도 이렇게 쉽게 됩니다. Good.